봐라 막박박 <웃음> 지, 지! 지리산 공기처럼 <웃음>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물음표입니다 윤진이 형 오늘 내가 너를 이기고 <웃음> 준비된 세레머니를 할 거야 아 진짜 웃어줘 <웃음> 아, <웃음> <아니>, 아, <웃음> 아, 지리산한테 졌어요 <웃음> 서로 막상막하다 5월 3일 방송된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는 윤준엽이 박지현과 닭싸움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. 대결의 앞서 붐은 두 사람에게 삼행시를 요청했는데요. 노래보다 더 어려운 게 삼행시다. 멤버들 중에 가장 스피치를 어려워하는 멤버다 라고 말했습니다. 윤준엽이 먼저 삼행시를 읊었고 이에 맞서 박지현이 삼행시를 외친 후 기선 제압 동작을 취했지만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. 이 모습을 본 장윤정도 질색해 했는데요. 윤준협이 승리를 거둔 가운데 붐은 두 분이 단독 토크쇼 만들면 되게 재밌을것 같다. 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. 박지연 갑니다. 네. 박. 박바라 박박박. <웃음> <웃음> 이겼어. <웃음> 박바라 박박박. <웃음> 야, 이겼다! 이겼어! 뭐였다, 이겼다. 뭐였다, 이겼어! 이겼어!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! 지. 지리산 공기처럼. 어떻게 하려고? 아, 지리산 공기처럼? 지리산 <웃음> 다음, 다음 박박박? 게 너무 궁금해지는데. 왜 네. 박바라박박박! 너 다음 거 어떻게 하려고 뭐야. 그래? 뭐? <웃음> 마지막만 잘, 잘 꺾으면 해. 대박이다! 컷. 현재 진행형으로 꺾어드리겠습니다. 오. <웃음> 우리 준혁 씨의 유머를 못 읽는 거 보니까 <웃음> 내가 늙었나봐요. 아니에요, 모두가 지금 물음표입니다. <웃음> 야, 진짜 멘붕인데? <멤버인데? 웃음> 윤. 자, 갑니다. 윤진혁, 오늘 내가 너를 이기고 저술적이야. 어, 시작. 좋다. 오케이. 잘 들어갔어. 들어갔 괜찮아. 좋다. 준. 준. 준. 비된 세레머니를 할 거야. 좋았어, 좋았어. 현만 네. 오늘 내가 너를 이기고 준비된 세레머니를 준비 할 거야. 어. 아 진짜 웃아 <웃음> <웃음> <아니야, 웃음> 아,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겼어. 진짜 웃 어, 그래. 아, 그래요? 윤준형선 이겼어. 아, 협 보여. 아, 다시 할게요. 승리, 윤준형 선생님. 지리선한테 졌어요. <웃음> 지리선, 맑은 몰로. 아, 진짜 너무 크다. <손이>. 왜 라이벌 매치를 <웃음> 했는지 라이벌은 알겠다. 라이벌은 라이벌이야. 서로. <웃음> 막상 막하다. 두 분이 단독 토크쇼 한번 나중에 오.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